早すぎ着いたけどいやマジでなもね<笑> <速すぎる。笑> <ついたよ笑> んだけど人はいるよ。人はいるよ。ロボットランド。ロボットランドにやってきました。 じゃねドローンのフィールドがあるよ外にここで練習してんのかななんかロボットランドっていう施設に呼ばれてやってきましたわ中に何もない外にはドローンフィールドっぽいのがある ここで待ってるかあ寒い寒そ寒ち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時うそう1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うそうそ 外に人がいるんで外に行って練習してるんだと思いますちょっと簡単にあの m c k 今日会う人の説明をしたいと思いますえっとミンチャンキムっていう人で日本でも結構有名なんですけど多分日本にも1回ぐらい来たことあるドローンレーサーで1 えっと、7歳だったと思います y o u t u b e とかで たくさんその練習してる動画を上げててそれがめちゃくちゃ早いっていうことで話題になったりとかあとあのこの間だと d r l っていうドローンレースで一番大きいドローンレースショーみたいな大会があるんですけどそこで出場したりとかしてて結構有名なパイロットですねはい韓国の中でも多分トップレベルで速くて有名な人だと思いますでこの間の世界大会にはあのアラバマで行われたものに僕が行ったんですけど その時にはいなかったですね。はい、でも今回はあの僕が韓国に来てああそうだというところで、えっと<笑> 連絡取って、今日はちょっと会いに来ちゃったっていう感じです。と、まだちょっと12時になってないんで、早く着きすぎちゃったかもしれないですけど。これから会いに行ってきます。 Hello. Hello. Uh, I came from Japan. Oh, yeah. And I... Japan? y o a m e Yeah. g o s o u y e o o d o s you. t h a n I speak English. Yeah, I speak English.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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와. 우짜이 너무 많아지고. 대고 와. 나무 지가 없어이진지갑안가져왔어아빠로고왔어아빠도 지가 먹고 왔어? 아 야, 진짜. 영악했죠? 어 아. 아 어. 이츠 코드. 나한테 います없어이 거는 관 아. 좋을 이하고 있는데. 땡 왔다시가한국から来ました oh. 어... 어... 민찬, 네, 아, 고맙다. 이제. 아 그래요? 얼마 전에 저희 엄마다일 Do you usually p t i c e here? No. s o m e t i m e s Sometimes, okay. Where, where do you leave? Like, like one hour from here. One hour? Oh. So you usually practice in a c l o s e field? Yeah, from my h o u e Oh, okay. I saw you on the TV. DLL. Uh, oh, yeah. so, so you're the famous. Evan. Like Evan told me you met Evan from Japan. Yeah, yeah. yeah but, but you are already famous in Japan. really? So, yeah. And I know that some people. Like, you know Yuki? Yeah. Okay, 6K? No, I'm not. 도타 네. 아, 네요 겨울에는 날 때는 하나 맛있어요? 어흥. 아, 바꾸고. 야, 바꾸고. 음. 야, 바꾸고. 음. 잘잘잘네 일단 기름 좀 기름 좀고 그런 거 같은 거 하나야. 할거해요야외가모델만 아, 아, 꺼지면 돼요? 그리고 그래, 막깔끔 아, 그거 확인 한번해봐요 a t 이요 ATR이요? a 이요 a t r 요 a 이 a t r 요 a r 이요요 a t t 요 a 요 r 요 r 이 ATR이요? r 요 ATR이요? ATR이요? ATR이요? ATR이요? a t r 이이거 ATR이요? a t 이나 김장이야? 아, 뭐가 들어갔어? 아, 이거 아까 전화 안 들어왔었어. 내가 <웃음> 아까 계속 얘기했잖아. 말이도 쓰라고. 이거 좀 연결 좀 해봐. 김장이 차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공부하느라 그랬나? 아니구요? 아, 서어됐 아, 아, 아, 아, 아, 맞아? 맞아? 맞아. 아, 맞아. 아민키랑 아민, 확인해봐. <웃음> 아니, <몇 번이에요? 웃음> <이쪽에 보면>. 아, 니몇 번이에요? 왼쪽 1번. 아, 됐지. The O3. 네. 오케 와우. i r was time to see. Me too. <laughs> Me too! <laughs> really? Oh. I thought you got the before the release or something. Mm, nice. <laughs> <laughs> <laughs> oh, t h e い e are a l o them. a v i c 3. Go. h sorry. I n t a r e 지도디 지도디, 지금, 불렀어. 저 지금, 그금 지금, 지금, 지가 지금, 어 나왔어? 니까그 꺼지는데? 몇 번이야? 번 아니 걔애이 꺼졌어? 번이잖아 그럼 같은 번이 아, 아니 전번번번고을나아 이거 이거 이게 차이나와 이렇 거예요 채널 몇 번이세요? 그랬냐? 내가 몇번은알 아직 안은가6고 요거는 요거는 요거는 1 0스씩 요거는 요건 여러 0 0 요거는 1 0 0 요거는 100씩, 요거는 100씩, 요거는 1 0 0 요거는 1 0 0 요거는 요거는 1 0 0 요거는 1 0 0 요거는 1가0 요거는 1니0 요거는 1 0 0 요거는 요거는 1 0 요거는 1 0다 요거는 1 0 0 요거는 는는 Are you a racer? Yeah. Okay. How old are you? Mm. 17 years. 17. Okay. So you usually practice here? Yeah. Okay. I come here every week, every weekend. Okay. Mm. But I don't have 3D p a r t s now, so. I'm, I need to fix. Uh, yeah, I need to make three parts. <laughs> you use this uh, connector. Mm, at first, I, I think this is very good, but not. not Not now. <laughs> Not now? Yeah. <laughs> <laughs> okay. What protocol are you using? The receiver. Receiver? e r s e r s Yeah. I y o e Ah! y s bag. 어그거 <목소리> 아니에요? 어, 정말. 저 멈춘다니까? 난 괜찮은데? 왜 그래? 아, 똥이요 보면. 아, 그쵸? 응. 저화가 빨리 와서 아니, 혼자 콩국이 먹으려고 먹는 건가? 아, 같이 먹고. 이게 뭐요먹고 네, 저 먹었어요. o i t a i n g a e Did you brought <laughs> goggle? Sorry? Did you brought your goggle? Uh, yes, yeah. Yeah. yeah Ah, so I can see you Why? o w That's so <awesome>. funny <laughs> <laughs> <laughs> Do you run on um, yeah. um, Ghost? Yeah. Oh. <laughs> don't, don't you use your uh, model, radio master? Oh yeah, but I'm using this because for DRL. Ah, okay. 말안믿다뭐 얘기하고 어, 하는 대어가나이가 <목소리를> <목소리를>